속으로 내 생각뿐이었기에 그 기. c a u s so 내 안에 모든 멜로디 그대 안에 내 안에 모든 멜로디 그대.